이제 다 나은 것 같구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거라. 아, 걱정 마시라니까요 별것도 아, 닌거가지고 음, 음. 자, 그럼 한판 붙으러 가볼까? 방정맡기는 천천히 와라, 천천히 천연 수빈 데 늦을 순 없지 이제 시작이잖아 에어로봇 챔피언으로 향하는 길 말이야 아, 에... 미리 사과해야겠군 어? 에어로봇 챔피언 네가될수 있을 리가 없잖아 왜냐면 챔피언의 자린 위디안 찰스님의 거니까 야! 하하하하하하 <웃음> 아, 아, 저기! 아, 아. 첫 녀석이 이 찰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아, 안녕? 수지 맞지? 난 션이라고 해 아 어, 안녕. 어. <웃음> 얘는 찰스 내 친구야. <웃음> 친구는 무슨 이 녀석은 그냥 <웃음> 그래 내 눈초롱이라고나 할까? <웃음> 야너또 어? 어? 눈초롱이 야, 거기 앉아. 모두 왔군 다들 환영한다. <웃음> 에이, 환영 유사치고는 너무 딱딱한데좀더스무스하게스무스 <웃음> 스모스, 스모스, 스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럼, 본격적인 연습 전에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다. 수지? 어? 어? 어? 어? 에어로보에는네 가지 종목이 있어. 뭐지? 어? 아, 아, 그게... 레이싱! 어? 퍼포먼스! 배틀! 그리고 챌린지야. 끼어드는 음! 아, <웃음> <기어들은> 순발력 좋고. 헤헤. <웃음> 아, 그래. 편이 말한 대로 에어로보에는 총 4가지 종목이 있다. 그중에 레이싱과 퍼포먼스는 기록을 다투는 개인 경기. 배틀과 챌린지는 팀원 모두가 참여하는 점수제 경기야. 레이싱은 트랙을 가장 빨리 달려 결승선을 통과하는 에어로보가 승리하는 경기다. 당연히 속력이 하지만, 코스마다 장애물이 있으니 순발력도 필요해. 레이싱은 개인전일 때도 있지만, 팀마다 두 명씩 출전하는 듀얼 레이싱이나, 여러 명이 출전하는 단체전 방식도 있어. 그때는 어떻게 순위를 매기나요? 그 경우엔,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에어로보가 소속된 팀이 승리하게 된다. 잠깐! 뭐지, 이건? 너야말로 뭐지? 설명 중인데? 이거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 상식에 어긋난 예시잖아! 이 위대한 찰스님이 진다해 진단이... 자, 그럼 퍼포먼스로 넘어가서 퍼포먼스는 아름다움을 겨루는 종목이야 선수 한 명이 팀의 에어로봇 5대를 동시에 조정해서 최대한 아름답게 비행하는 거지 우리 팀엔 퍼포먼스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부족해 수지, 네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어? 나... 나? 요호, 응. 벌써 한 역할 차지한 거야? 쟤니 나한테 기대하고 있어! 다음은 배틀인데. 이 녀석 오늘도 못 오는 건가? 오늘까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아휴, 아이, 그러게 연습을 너무 실전처럼 하더라니. 어? 누가 한명더 있나 본데 그러게, 누구지? 우리 팀의 배틀 대표 선수가 있다. 지금은 다쳐서 잠시 연습을 쉬는 중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배틀은 단체전이야. 쉽게 말하면 점령전이지. 이게 바로 에어로보존이야. 경기 시간은 3분. 3분이 지났을 때 여길 점령한 팀이 이기는 방식이지. 그럼 경기 끝날 음. 때만 슬쩍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에어로보전에 에어로보가 들어가면 경기 시간이 두 배로 빨라져. 마지막에 슬쩍 들어가려고 했다가 돌입에 실패하면 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경기가 끝났을 때두팀의 에어로보가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경우엔 서든데스가 발전돼. 에어로보존에 한 팀의 에어로보만 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다 배틀은 그만큼 치열한 경기야 하지만 걱정 마 경기 중에 고장난 에어로보들은 내가 책임지고 고쳐서 다시 경기장에 나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어허! 라 그렇단 말이지! <웃음> 어? 아이고! 에어로보가 부서졌네! 엉엉엉 <웃음> 어? 마지막은 에어로보의 꽃이라 불리는 챌린지다. 챌린지는 스트라이커가 된 에어 로버를 상대 팀의 골대에 통과시켜서 점수를 내는 방식이야. 스트라이크 존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어.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에어 로버에게 공격권이 주어지지. 한번 스트라이커가 되면 20초의 공격 제한 시간이 있어. 그 안에 상대 팀의 골대를 통과하게 되면 점수를 얻게 된다. 챌린지에는 총 4가지 포지션이 존재해. 먼저 공격수, 스트라이커 우리 팀의 골대를 지키고 스트라이커를 보호하는 탱커 전파 방해 기술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팬커 날렵한 움직임으로 공격권 패스를 도와주는 커넥터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너희들이 직접 해볼 거야 어어너희들어어느어목에 어, 강할지 챌린지에어어느어지션을 담당할지 정해야 하니까 일어어테스트어어어어어어어어지지어어어어어어어어자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어... 연습용 에어로브를 드라칸보다 두세 등급 낮은 성능으로 세팅했어 신입분들이 음. 상대하기엔 딱이군 근데, 쟤들 아직도 못 정한 모양인데? 위대한 찰스님이 스트라이커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그걸 <웃음> 왜네 맘대로 정하는데? 넌 커넥터나 하라고 <웃음> 아까 주장 설명 못 들었어? 커넥터는 그냥 조연이잖아 이 찰스님에겐 주인공의 자리가 아울린다교 바보 같은 소리 마! <웃음> 챌린지의 모든 포지션은 나름의 역할과 책임이 있어. 모두가 경기의 주인공이란 말이다. 모두가 주인공? 어쩜 화를 내는 모습도 멋있어. 아, 아무래도 우리가 포지션을 정해주는 게 좋겠는데? 네, 코치님이 정해주시겠습니까? 응? 네? 내가? 나, 아, 어디 보자. 넌 듬직한 게 탱커가 딱이고, 수준은 날렵하니까 커넥터를 맡아주는 게 좋겠어. 아, 넌 보조 스트라이커를 맡고, 아, <웃음> 나희는 너인... <웃음> 네가 스트라이커다! <웃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거야내내 <웃음> 맘이지, <지렁>. 롱! <웃음> 내가 스트라이커야! 잘해보자! <웃음> 규칙은 다들 기억하고 있지? 이제 너희 앞에 자기장 니트가 거치면 경기장 중앙에 공격권을 주는 스트라이크 존이 생길 거야 거기 먼저 통과해서 골대로 들어간다 간단하지? 자, 그럼 시작한다 스 2, 투원 고! 가자! 탱커, 상대의 앞을 막아줘. 오케이, 맡겨만 줘. 어디 가려고? 좋았어, 해냈어. 요 no, 스피드 하나 엄청나군.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조심해, 공격이다. 자! 완전히 포위됐어. 뭐 하는 거야, 초롱이? 패스라고 패스. 어, 패스! 어! 수지야! 커넥팅 준비해줘! 그쪽으로 갈게! 어? 어 기다려! 이야! 스파이크 존 다시 생겼잖아! 아, 어, 어, 어, 네! 으악! 내가 막겠어! 와라! 이 몸이 나설 때가 됐군! 자, 이찰수님의 기습 팩킹이다 순백의 유니콘! 너의 볼론! 스코대 0! 드라칸 팀이 선취점을 따냈어! 찰수 스패킹은 그렇게 하는 게아닌것같아 <웃음> 무슨 소리? 우찰스님에면두 번의 <웃음> 실수란 없어. 스트라이크 존 리셋! 어? 내가, 갈게! 수지야, 조심해! 수지야, 공격권 넘겨줘! 알았어! 너네야말로 s u 아, y 방어를 뚫지 못하겠어. 어? 얘들아 공 공격이... 모두 개인 방어로 움직임을 막을 작전인가? 어, 그렇다면 나라도 막아볼게! 그렇단 팀 공격 성공! 스코어 2대0! 막는다고 했잖아! 으흐, 나도 모르게 그만... 어떻게든 뚫어보겠어! 자, 다시 간다! 음, 음.